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2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간문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으로 집게됐다 기레기판 서울이 소리 뉴스 정신이상자들의 뉴스는 이제 그만 올렸으면 한다 대구 박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한다고 했다가 쫄려서 못 소면서 먼 타겟을 바꾸니많이 진짜 개떠라이들 이야기 지겹다 지겨워 넓어서 개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치맥기가 있나 유튜브로 수익이 안다나 관심과 돈 구독자가 필요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압 시위를 철수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압 보복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한 유튜브 채널 서울이 소리가 맞불 시위 장소를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소리는 8일 타겟 수정 아크로비스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백은종 대표는 양산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 가운데 박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없다고 하더라. 전부 윤 대통령 지지자라고 들었다.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시위 장소를 변경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이소리는 서울 서초경찰서의 윤 대통령 사저압 집회 신고를 마쳤다. 유튜브 채널 서울이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락하는 판이다. 라는 말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맞불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윤 대통령이 사저압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진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막말 육설소음 시위를 비호했다 며윤 대통령이 양산 육설소음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보복 시위는 계속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이건 법과 원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온갖 막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는 그 집회 자체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란다. 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문전 대통령 사저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일주일 내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 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이소리에 페륜아들에게 경고한다. 양산에서 철수 안 하면 박근혜 사저로 간다는 제목으로 남아있다.